그러면 또 다음 순서는요, 또 우리 초대 가수 제가 또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또 서로 우리 부산에서 예, 활동을 많이 하시고 전국을 예, 누비는 우리 가수입니다. 아, 잘생겼지요? 섹시하지요? 아, 오늘 소개 나오면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제가 소개하면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수, 강보이스를 무대로 시게요 오신데 We'll b h